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이 초반 모델링을 마무리하는 목표를 가지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얘를 일단 m a 리얼뷰 모드에서 놓고 시작을 해 볼게요 m a 리얼뷰 모드에서 시작을 하는데 얘를 지난번에 맵핑을 이렇게 해 갖고 이렇게까지 맵핑을 준비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쪽 면도 그렇고 이쪽 면도 그렇고 조금 뭐어 어설퍼요 누가 봐도 가짜 같은 음뭐 가짜일 수밖에 없지만은 누가 봐도 가짜 같은 거 말고는 조금 수정을 해야 될것 같아서 지금 여기 이이 니기리에 이네 맵핑을 할 적에 하나 그러니까 옆면 두개 윗면 아래면총네 개의 아일랜드로 구별을 줬는데 다시 보니까 두 개의 아일랜드 이쪽 면하고 이쪽 면두 개의 아일랜드로 나누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요거를 삭제할게요 를 이쪽을 삭제를 하고요 UV에서 클리어 심 하면은 심 마크가 없어졌죠 그 다음에 요쪽도 지워줄게요 요거랑 Alt키 Shift키 누르고 눌르고, 그 다음에 Shift 키 누르고, 요거 해서 클리어 심할게요. 그러면 하고 전체를 잡아주고, 지금은 지금 아일랜드가 이렇게 구별이 돼 있지만 UV를 다시 한번 언어 랩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음, 여기서 요거가 한번 잡으면 은 아일랜드가 전체가 잡히는 모드고요. 요거는 면 하나씩 잡는 그런 모드입니다 자, 얘를 잡고 자, 움직여 볼게요 요게 이제 밑면인가봐요 요게 밑면이죠 예, 그 다음에 얘가 윗면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얘를 돌리고 돌리고 약간 스킬 줄여주고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얘도 이렇게 돌리고 스킬로 잡게 해주고 자리 잡아서 잘 놓고요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면하고 이면하고 자연스럽게 매핑이 되니까 일단 보기가 좋고요 밑에서부터 넘어서 돌아오는 요 스킨은 그냥 루프 컷을 해서 없애 줄게요 루프컷 루프컷을 해서 없애주고요 네. 자 됐죠 어 이제 된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제가 요거는 필요 없으니까 닫을게요 제가 이걸 변형을 줄 적에 그 레티스라는 방법을 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 레티스를 쓰기 전에 일단 커서를 얘한테 가, 가지고 올게요 s h i f t 키 오른쪽 마우스 그 다음에 s h i f t A 하고 레티스레티스라고음이 lettuce. 소리가 들릴지 모르겠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e 티스가 격자라는 뜻이래요 소리는 lettuce, 이 l e t t c 이래요 <웃음> 음, 자 레리스 레리스를 이제 요 셀몬을 요 레티스 속에다가 싹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레티스 크기를 만들게요 X축으로 늘려주고요 요정도 3번에서 봤을 적에 음. SY 요정도로 늘려주고요 위아래 Z축은 줄여주고요 네. 이, 레티스에 대한 설명을 좀금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여기서 다른 걸 가지고 다시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음, s h i f C. 자, 커서를 여기다 갖다 놓고, 제가, 음, 큐빅을 하나, 큐빅을 하나 불러올게요. S, 스케일, Z에서, 이렇게 만들고요. Shift A, 레티스. 레티스 하나 불러올게요. <웃음> <웃음> 하고 위아래 좀 줄여줘서 뭐 비스름한 크기로 만들어줄게요. 자, 이제 이거 이거 지워주고 잘 보이게 해드릴게요. 자, 이거를 음, 모디파이어에서 레티스랑 연결을 해줄게요. 레티스랑 요 레티스랑 연결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이 재질은 레티스랑 연결이 됐거든요. 그러면 어, 오브젝트 모드에서 이 레티스를 잡아주고요. 이 레티스를 에디트 모드로 바꿔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얘를 움직여주면 이렇게 레티스에 따라서 얘가 모양이 변형이 돼요. 네, 이렇게 변형이 돼요. 자. 여기까지는 되셨죠? 자, 그러면 얘 루프컷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 레티스, 레, 음. 이 다른 재질일 적에는 이모디파이에 나타나지 않지만 렉티스를 선택을 해주면 모디파이에 이렇게 렉티스를 편집할 수 있는 칸이 하나 생겨요 거기서 이렇게 값을 좀 늘려 주자고요 그럼 이렇게 격자가 늘어났거든요 격자를 렉티스를 아무리 움직여도 얘는 뻣뻣하게 움직여요 한 덩어리인 것처럼요 그렇죠? 이거를 왜 설명을 드리느냐 얘가 틀림없이 서브디바이드가 없기 때문에 편집을 할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얘한테 서브디비전을 주세요 서브디비전을 이렇게 33 정도 이건 많이 됐겠죠 서브디비전이 됐으면은 얘는 편집모드에서 격자가 나눠지지나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누어진 것처럼 이제 작동이 돼요 레티스 한번 편집해 볼게요 자 보셨죠? 어? 안 되네요 왜안 될까요? 아네레티스보다 먼저 서브디비전이 된 후에 레티스의 영향을 받아야 되니까 위치 바꿀게요 그럼 다시 레티스 잡아주고 편집 들어갈게요 자 어떤가요? 분할이 된상황인 것처럼 움직이죠? 자 얘를 더 음, 잘게 나눠줘 볼게요 훨씬 더 부드럽게 움직일 거예요 어떤가요? 네. 얘를 실제로 서그 나눠주지 않아도 레티스를 이용을 하면은 얘한테 변형을 주기가 쉬워요 그왜 그게 필요하냐 얘를 레티스 없이 변형을 지키면은 나중에 잘못 변형을 했을 적에 원상태로 돌아가기가 힘든데 레티스를 이용하면은 아주 쉬워요 그냥 레티스만 삭제해 주면 원상태로 회복이 돼요 다시 시작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어, 형태를 변형시킬 적에는 레티스 모디파이어를 이용하시는 것도 한번 항상 고려를 한번 해 주세요 자, 그럼 이쪽 들어갑니다 자, 얘는 서브디비전이 이미 되어 있고요 얘를 모디파이어에서 레티스랑 연결을 해 줄게요 어떤 레티스냐면 요거 네 연결이 됐어요 그 다음에 좀더 부드러운 변형을 위해서 레티스의 그 레졸루션을 좀 키워줄게요 요정도 아이고 이거 아니고 요정도 요정도에 하나 하나 더네 요정도 네 약간 오른쪽으로 두 개를 같이 잡고 이동을 해 줄게요 밥 위에 있고 네 됐죠? 그러면 요 레티스만 잡고 레티스만 잡고 에디트 모드에서 해보자고요 에디트 모드 네오케 하고 움직일게요 그, 제 혓바닥에 태가 낀것 같아. <웃음> 아니에요. 농담이에요. 네. 하여튼, 갑자기 혓바닥 얘기하니까 혓바닥 같아지긴 하네요. 자, G, R, G. 네. 자, 여기서 본 모습 3번. 여기서 본 모습도 G, R, g 야 하니까 G. 야네 <웃음> 됐죠 네 이정도 그래서 이제 적, 적용을 시켜줄게요 음.. 오브젝트 모드로 빠져나가고요 얘를 모디, 모디파이어에서 어플라이를 해줄게요 그 다음에 얘레티스는 필요없으니까 이제 지워줄게요 네 잘됐나요? 잘 됐습니다. 그러면, Alt H로 히든시킨 거를, 히든시킨 거다 어디갔죠? 아까 지웠나요? 제가? 아, 이나 다시 Shift A, p l a n S 하고, 얘가 차라리 위로 올라가, 중앙으로 가는 게 낫겠죠? X, Z. 아무래도 일식은, 하얀색 판보다는 검은색 판 위에 있는 게 예쁜 것 같아요. 어, 러프니스에서 반짝반짝하게 해주고, 자, 그러면 렌더링 뷰에서 보면은 이렇게 보이네요. 보시면은 예를 응. 좀 보시면은요 이렇게 울퉁불퉁한 재질이 보일 거예요 울퉁불퉁하게 이게 뭐죠? 결이 보여야 되는데 얘는 사진에는 결이 보이지만 아직 러프니스 너무 빛이 센것 같아요 반짝반짝 빛나는 뭐, 죠 울퉁불퉁한 감이 없어요. 울퉁불퉁한 감이 없으니까 얘를 범프, 요, 요런, 요런 질감을 좀 줄게요. 이런 질감을 어떻게 주느냐. 노이즈죠, 뭐. 노, 저희는 노이즈 텍스처를 아주 좋아해요. 자, 노이즈 텍스처를 주면 일단은 컨트롤 키 오른쪽 마우스로 얘를 커트를 할게요. 그러면 메트리얼이 없는 상황에서 이 노이즈 텍스처가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이네요. 얘가 검은색은 밑으로 내려가는 거고 흰색은 위로 볼록해 보이게 하는 건데 스킬을 좀바꿔지고요 네. 얘는 결의 방향이 있어요. 얘는 지금 결의 방향이 별로 없죠? 결의 방향을 한번 만들어보자고요. Shift A v e c t o r 맵핑. 맵핑을 여기다 줄 거예요. 아무 일도 없죠? 없는 것만 못해요. 그러면, 텍스처, 텍스처 코디네이트를 갖다가 이 오브젝트에, 오브젝트에 벡터를 연결을 해주고요. 그 벡터를 이 벡터에다 연결을 해줘요. 자. 그러면, 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스케일을 좀 여기 그 XYZ의 스케일을 바꿔 볼게요 자 X가 아니네요 자, X값은 다시 1로 바꿔주고 Y값을 변형을 시키면 이렇게 결이 생겨요 결이 생기죠? 오케이 이 결을 그대로 범프로 사용을 할 거예요 얘는 다시 컨트롤 오른쪽 마우스 컷해수 없애 주고요 원래 의 모양을 연결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노이즈, 노이즈 텍스처가 이제 어떻게 보인다는 걸 알았죠? 그거를 범프맵으로 바꿔서 노이즈를 줄 거예요. 울퉁불퉁해 보이게 할 거예요. 스트를 페이트에다 넣어주고요. 하이트의 값이 노멀로 바뀌어서 연결이 됩니다. 어때요? 결이 생겨났죠? 결이 너무 세네요. 결좀 줄여주고요. 그래도 결이 세네요. 이 정도 하고, 러프니스가 조금 있는 게 좋겠고요. 클리어 코트가 반짝반짝 빛나는 게 좋고요. 약간 윤기가 흐르는 게 좋고요. 오케이. 조금 스트레스를 강하게, 아, 너무 강하네요. 프랑스가 너무 강해도 가짜라는 게 금방 눈에 보여요. 오케이 오케이 네 클리어 코트가 너무 센가봐요. 그리고러프니스자 이제 반짝반짝 빛나지만 결이 있는 어, 셀몬니 셀몬 어 연어초밥이 완성이 됐어요 어떤가요 연어초밥 네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음 제가 지금 얼마나 시간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다가 생강도 하나 아. 초밥의 기본 일식의 몰이라는 게 있는데 그 음식을 어떻게 예쁘게 담아 놓느냐는 그런 게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이거를 항상 이렇게 45도로 놓는 걸 좋아해요 그 다음에 카피 하나 해서 그대로 옆으로 놓고 요 그 다음에, 이 옆에다가 생강을 좀 놔주고 싶은데, 이거는 뭐 그냥 보너스를 보여드릴게요. 생강 같은 거, 이렇게, 어떻게 생겼죠? 음, 생강 같은 거, 생강, 생강, 어, 생강. 생강이 이렇게, 음, 좀, 뭐라 그러죠? 어, 지글지글 뭉쳐있는 생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하느냐 또 이것도 뭐 편법이에요 <웃음> 편법인데 음, 저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겨진 종이 뭐 이런거 어떻게 만들거냐 그냥 한번 보세요 큐브를 하나 만들고요 자, 큐브를 전체 A키로 전체를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얘를 서브디바이드 할 거예요 적당히 요 정도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셀렉트에서 이 면을 셀렉트 할 건데 음 랜덤으로 해줄 거예요 셀러, 셀렉트 랜덤 네, 됐죠 그러면 좀 크다 싶은 덩어리는 좀 나눠줘야 돼요 컨트롤 슈프트 아, 네. 얘도 좀 없애주고요 얘도 얘도 네 아니 하고 지금 어 제가 착각을 했는데 이 부분을 생강으로 남겨둘 거고 정, 그 선택된 부분을 생강으로 남겨둘 거고 이 선택되지 않은 부분을 지울 거예요 제가 그 반대로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Ctrl-I로 해서 Inverse를 하고 지울 거예요 Delete Face Only 입니다 Face Only 네. 됐죠 그러면은 뭐가 남았죠 여기 사이에 엣지들이 그대로 살아서 남아 있는 게 보이시죠 네자 이제 그 이 엣지들, 남아있는 엣지는 서로 실이 돼서 서로를 담겨줄 거고, 이 하얗게 남은 면은 이제 생강이 될 거예요. 생강이니까 생강 색깔을 조금 줄게요. 생강 색깔이 이런 색깔인가요? 하고, 어떻죠? 반짝반짝 빛나죠? 러프니스 없고요클리어 음, 코트도 돼. 클리어 코트랑 러프니스랑은 사실은 이 재질에는 노말 맵이 입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있거나 말거나 해요 근데 제가 그냥 그래요 클리어 코트는 아무 의미가 없죠 러프니스만 줄이면 돼요 네, 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으면 얘한테 어떤 물성을 주냐면은 옷이라는 물성을 주고요 옷도 그냥 옷이 아니라 좀 얘가 뻣뻣해야 돼요 약간 가죽 같은 느낌을 주고요 휘어지면 잘안 되게 한 250정도 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쉐이프의 스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힘을 한 25정도 주면은 얘가 이제 애니메이션을 주게 되면은 이 엣지끼리 서로 확 쪼그라들어서 서로 힘을 주면서 끌어당깁니다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요 시. 얘는 콜리존을 활성화 시켜주고, 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자, 얘가 이렇게 서로 쪼그라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능을 이용하자는 게 이제 제 취지고요. 쪼그라들 적에 이한 면이 하, 하나의 그 강체처럼 보이니까, 얘를 오브젝트 모드에서 얘를 다시 서브 디비전을 한번 더 해줄게요. 서브 디비전, 서페이스를 많이 해주고요. 어디? 네. 한번 해볼까요? 안 되네요. 왜안 되죠? 서브 디비전이 클로스보다 나중에 적용이 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서브 디비전이 된게 클로스보다 먼저 적용이 되게 위치를 바꿔주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렇죠? 네. 생강이 완성이 됐네요. 오브젝트 스 생강 같은가요? 음, 생강하고 생강이 생각보다 이렇게 하고 러프니스. 어, 얘가 아니네. 생강을 잡아야 돼요. 생강이 너무 반짝반짝하니까 러프니스를 조금 줄게요. 네. 러프니스. 예. 됐고요. 얘의 예. 최종 그 변형을 이제 인정을 해줘도 돼요. 그러니까 어플라이를 해줘도 되고 자, 어플라이 하기 전에 뭐 잘못된 게 있나 확인을 해보고요. 이상이 없으면 하겠습니다. apply. What? 어? 이러면 안 되죠? apply를. Ctrl Z. apply가 왜안 됐냐. 서브 디비전이 먼저 승인이 되야 돼요. apply. <웃음> 그 다음에 close apply. 네. 하고 조금 작게 해줄게요. 음, object set origin을 이렇게 하고 작게 해줄게요. 좀더 많이 할걸 그랬나요? 네, 이렇게 해서 스시를 마무리 했습니다 뭐 와사비도 하고 싶지만 와사비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세요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웃음> 네. 감사합니다.